자, 이제 내비를 한번 해볼게요. 아리야! 아리야! 캠프 오후 시 1번! 자, 운전석이랑 뭐, 딱 거리가 멀지 않아서 이용하기가 딱 좋아요. 음. 그 손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할수 있고 전화도 바로바로 바로 받을 수 있고 말이죠 충전도 고속으로 바로바로 바로 반응을 해요 이렇게 끄면 안녕하세요 고군TV 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차량용 무선청정기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제가 아무래도 전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 병이래. 어, 음, 평일에 전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 어, 운전하면서도 이제 충전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차량용 충전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어, 기존에 이제 그 유선식으로 사용되는 거는 이제 불편한 점도 많고 그다음에 뭐 블루투스를 연결해도 아무래도 이제 뭐또 예약 현황도 바로바로 바로 체크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치대에다 놓고 이제 이용을 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성용 거치대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게 뭐 제품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두 가지 제품을 지금 비교해서 리뷰를 해드릴 건데 어 여기 있는 거는 제게 어 신진모로 제가 이제 그 SNS에서 보고 바로 구입을 했던 처음 제품이고 사용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보완을 할까 하고 이번에 이제 요 1위에서 나온 제품을 새로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장단점들이 너무 명확해서 제가 이제 비교 영상을 좀 찍어 볼까 하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지금 어... 잠깐 작동을 해 봤는데 소리에서부터 좀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일단은 이거 신진 모루꼬를 소리를 들어보면 센서 작동을 해 볼게요. 소리 그 다음에 이루꺼. 네, 벌써 소리에서부터 조금 차이가 나죠. 어, 신진무루꺼는 조금, 아, 가벼운 느낌이랄까? 보시면 소리가 그리고 이루꺼? 좀 묵직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어, 이 거치대 크기 자체도 디자인에 좀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 신진모로꺼가 이제 원형이고 제 이제 에어컨 나오는 통풍구가 이제 원형이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구매를 했었는데 어 오히려 핸드폰은 저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잖아요? 그래서 거치를 하는 데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일단 이게 더 맞더라고요 보시면 핸드폰을 좀꽉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밑에까지 이제 잡아주기 때문에 묵직한 느낌인데 이 신진 모를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왜안 쓰냐 지금 왜 다시 구입을 하게 됐냐면은 차량이 차량이 이제 많이 좀 득서 저희가 제가 이제 비포장을 좀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럴 때 떨어지는 경우가 몇번 있었어요 제가 이제 차량에 차량에서 촬영을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어, 어우 저거였고 몇번좀 위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거치대를 이거를 계속 쓰다가는 좀 위험할 것 같다 해서 제가 S9 엣지를 쓰고 있는데 S9S랑 그6두 개를 쓰고 있는데 이게 좀 무게가 가벼운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와이프 폰은 또그큰거 뭐죠? 네, 사이즈가 큰 거를 쓰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떨어지는 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위험하다 해서 이제 요거를 새로 구입을 했는데, 음, 한 일주일 사용해보니까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무게감도 있고, 안정감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충전도 그리고 잘 돼요. 상당히. 그리고 센서 자체가, 어, 신진모로 거나 이로 거 전부, 어 이제 핸드폰을 거치하는 쪽에 센서가 달려 있긴 해요. 여기랑 여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핸드폰을 갖다 대면은 거치되는 부분에서 이제 핸드폰만 이렇게 될 때는 인식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잘. 손 전체가 가야 인식을 하는데, 이 본체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인식을 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사용을 하니까 이제 딱 어느 부분을 대야 인식을 한다라는 거를 느끼는데, 그게 아닌 부분들이 이제 가끔 이용을 할때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어, 이게 어디다 갖다 대야 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헤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 어, 밑에가 있고 없고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얘는 보면은, 대고, 잡아 줄 때까지 기다려 줘야 돼요. 근데 이럴 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 거치대가 있다 보니까 그냥 살며시 잡아만 주고 놔줘도 어, 자동으로 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어서 제가 좀 이제 이런 거뭐 무선 충전기를 구매하시는 려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비교 영상이 되긴 했는데 그래야 이제 뭔가 장단점이 어,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되니까 이렇게 두개를 딱 같이 어, 이용을 하게 돼 봤는데요 확실히 처음에는 저도 이제 디자인 요소만 봐서 이 원형 이란 디자인 요소만 봐서 이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좀 아... 저한테는 조금 약간 안 맞았던 제품이에요 제가 핸드폰 스마트폰이 좀 크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가장 안 좋았던 부분이 어, 이 통풍구에 거치를 하다 보니까 통풍구에 거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고정이 <웃음> 엄청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요새 제품을 구입을 한 이유가 같은 통풍구였는데도 지금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그 이유가 보면은 얘를 통풍구에 고정하는 게 보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하나에요. 클립이 하나거든요? 그니까, 러이 클립을 끼우는 부분에만 고정을 하기 때문에, 에어컨 통풍구가 상하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로꺼는 보시면, 자, 이게 작은 거지만 되게 큰 차이가 뭐냐면, 보시면은 밑에를 하나를 더 받쳐줘요 클립으로 잡아주고 그 하단을 힘을 한 번을 더 받쳐줬기 때문에 이게 상하좌우로 크게 움직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클립에 하나 끼워주고 밑에를 하나를 더 받쳐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무게가 있거나 이제 손으로 이렇게 거치를 할 때도 크게 움직임이 없죠 그리고 재질 자체도 어 단순히 플라스틱 용기만 있고 요거는 이제 세무재질로 이제 마감 처리가 돼 있어서 어 디자인도 고급스럽고 단순히 그냥 외향적으로만 봤을 때는 솔직히 아직도 디자인 자체는 이게 승리예요 요것만 봤을 때는 왜냐면 제 통풍구랑 이제 맞기 때문에 근데 재질 마감이나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거를 사용할 때는 요 1호 제품이 더 낫지 않나 싶고요 이제 예, 어, 통풍구에 쓰는 거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시면 이렇게 거치대도 제공이 돼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치대가 더 낫긴 한데 음, 아무래도 손에서 좀 멀어지는 이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써야 되고 어, 통풍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도 바로바로 쓸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훨씬 더 예. 위치상으로는 이제 장점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맞춰서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상당히 지금 마음에 들어서 안정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제품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비교 영상 이렇게 하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음 어, 얼리어답터 고군 시간이 몇번 없었는데 뭐 이번에 또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저도 굉장히 좋네요. 뭐 어쨌든 제가 항상 얼리어답터 고군 할 때는 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어 물론 단점이 존재는 하지만 뭐 사람의 쓰시는 분에 따, 따라서 기계라는 거는 장점이 될수 있고 단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맞춰서 이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상, 그분의 얼리 어댑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또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어, 손님을 맞으러 가고요. 제품 구성고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히 없어요. 원박싱이어 네? 뭐 봤자 구성품이 풍풍고 거치대 그 다음에 삼각 거치대 그 다음에 뭐죠? 응, 요거 USB 잭 이렇게 들어있구요 설치 방법은 아주 간단하니까 누구나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얼려다 부분이었습니다. 뿅.